식품 분석에 실험실에서 안전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험복은 필히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저울 케미칼 밸런스입니다 소수 넷째 자리 그램 0. 0.001g까지 다시 말해서 0.1m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예민한 저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충격을 주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고온이나 어떤 불을 이용하든 열을 이용할 경우에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환기를 잘 시키시고, 안전용품으로서는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 안면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집게, 장갑, 퓸, 후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수분 분석을 위해서 전기 오븐이 여기에 5분 OVEN 5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험 실습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수 있도록 이론적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한 어떤 경험을 갖길 원합니다. 무게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무게 분석을 위해서 수분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수분의 양을 구하는 정량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수분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물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물분자를 분자식으로 쓰면 h2o 이렇게 분자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분자가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는지가 이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 붉은색의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두 개가 화학 결합 자이 결합이 공유 결합입니다. 수소의 전자와 산소의 전자를 수소 전자와 산소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공유 결합입니다. 그러면서 각도는 이와 같이 104.5도를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다시피, 수소원자와 이 산소원자가 어느 정도 크기냐, 보시면은, 너무나 작아요. 어느 정도 작느냐. 자, 수소원자가, 수소원자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원자, 원자 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주변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 이 반경이 자이 반경이 그냥 직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경이 반경이 아니고 직경이 자1 옹스트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 옹스트롱은 다시 말해서 0.1 나노미터입니다. 0.1 나노메타예요 나노메타.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자, 수소원자와 산소원자, 자, 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0.096 나노메타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물분자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죠. 그다음 물 분자가 주변의 물 분자들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만약에 이 단백질이나 당류에 당류와 물분자가 결합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결합이 존재하느냐 자, 대표적인 예가 이와 같이 당류 단백질의 알코올기와 물분자와 사이에 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수소결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NH2 아민기와도 역시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CHO, 알데하이드와도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물 분자가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 물은 지금 얘기해서 이 단백질과 당류의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결합수가 되어버립니다. 결합수입니다. 자 결합수와 결합수가 아닌 자유수로 나눌게요. 그러면 결합수와 결합이 아닌 자유수로 나누었을 때 결합수의 반대 개념으로는 자유수가 있습니다. 자유수, 프리워터에서 자유수, 숫자는 물수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자이 층에는 물분자가 수소결합을 이루었는 결합수가 되지만 그 다음 다음 다음 층에 있는 물분자들은 점차점차 점차 자유수에 가까워지는 물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자유수와 결합수를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 보시다시피 자유수는 이렇게 식품 중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물입니다. 결합력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다 얘기입니다. 결합수는 식품 성분에 결합된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자유수는 용매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건조시키면 제거되고요. 0도시로, 0도시에 냉각시키면 동결됩니다. 자, 4도시에서 밀도 가장 크고요. 동결이 이거 부피가 팽창됩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물보다 얼음이 얼면은 얼음이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관계에서도 특히 미생물 번식과 생육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수는. 그런데 결합수는 생육에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위쪽에 보시다시피 100도씨에 되, 되더라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0도씨 이하에도 얼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하 18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수와 결합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특히 화학 반응에 물이 작용을 하려면 자유수로 해야 됩니다. 결합수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식품 속의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이고, 수분 활성도라는 활성도 값과 수분 함량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수분 함량이 우리가 정량 분석으로 구할 수 있는 수분입니다. 예로서 한번 봅시다. 식빵의 속에 수분 함량이 이와 같이 38에서 한 40% 수분 함량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분 활성도로 치면은요. 0.90에서 0.95로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얘기는 식빵 이 정도의 수분 함량 속에는 다시 말해서 세균이고 곰팡이고 뭐 효모고 다 번식이 가능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분 함량으로서는 38에서 40%로 아주 낮은 값이지만 은 실제로는 미생물 번식 다 가능한 조건입니다.